안녕하세요 철원공인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 2021년 2월 19일 금요일 밤이네요 어, 오늘은 그동안 대체주택 관련해서 받았던 질의 중에 어, 이렇게 원래 집이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 있었던 분이 원 플러스 원을 신청을 해서 두 개의 입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어, 새롭게 이제 이사를 아파트 지을 동안 새롭게 매수한 그 대체 주택이 과연 비과세 혜택을 주는 그 대체 주택의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혜택을 다 받는지 그걸 잠깐 오늘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어, 먼저 국세청에 올렸던 요 질문을 추려서 먼저 한번 볼게요. 질문이 뭐냐면요. 예. 2015년 2월 4일날 어, 같은 세대의 부모 소유의 부산 강력시에 있는 A 그 주택의 그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그 지역 안에 어, 집을 가지고 있던 걸 가지고 조합은 입주권 두 개를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2019년 7월 23일 날 드디어 집이 완공이 되어서 이제 원시취득인 보존등기를 했네요. 원 플러스 원 갖고 있다가 등기를 했어요. 7월 동안 어딘가에 살다가 오셨겠죠. 어, 요 앞에 원 주택이 원 플러스 원 주택으로 바뀐 거는 A 주택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은 완공까지 됐습니다, 그죠? 그 완공될 동안에 살았던 B 주택을 하나 매수를 했네요. 그 B 주택은 2015년 7월 24일 재건축 기간 중에 거주목적으로 지리자명의로 부산광역시 땡땡구 소재 다른 주택을 하나를 새로 샀어요. 그리고 요 입주하기 전에 15년도에 사서 18년 10월에 팔았으니까 16, 17, 18 거의 만 3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B를 양도를 했습니다. 어, 가정을 어떻게 가정을 했냐면 어, A주택 사업시행 인가1 기준으로 요때 어, 현재 1세대 1주택이었어요. 집 하나만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1 기준으로 요 하나 있던 집이었고, 그리고 비주택에서는 세대 전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전제함. 요건 대체 주택의 요건을 다 갖춘 것으로 전제를 했다는 거죠. 요런 전제 하에 이제 질문을 해놨어요. 한번 볼까요? 질의 내용은 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조합은 입주권을 두개 취득한 경우에도 사업 시행 기간 중에 취득한 대체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사업 시행, 어, 대체 주택의 요건이 되려고 하면요. 사업 시행 인과일 기준으로 국내에 이제 1주택을 갖고 있던 그런 1세대가 요 집이 입주권으로 바뀌고 공사를 할 동안에 어딘가 살다 와야 되니까, 어, 사업 시행 인과일 이후에 이제 다른 대체 주택을 매수를 한 거예요. 비를. 어요 A는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사야지만이 됩니다. 요렇게 샀던 게 관리처분이 나고 입주권으로 바뀌고 어대체주택은 사업 시행인가일 이후에 사야 되는 거예요. 요건이 기본 요건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요렇게 요렇게 하나씩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당연히 비과세가 되는데 중간에 애매하게 원 플러스 원으로 이제 신청을 해 가지고 입주권이 두 개가 된 케이스인 거죠. 요럴 때도 요거는 아직 완공된 집이 아니니까 나는 원래 갖고 있던 a주택 하나만 있었던 상태에서 집 지으라고 부수고 이제 b주택을 산 케이스잖아요. 근데 입주권은 원플러스 원을 신청을 해뒀지만 요럴 때 나중에 대체주택 요 b를 비과세로 팔고 원플러스 원두개 중에 하나에 입주를 해도 되느냐 이요 질문입니다. 어떨 것 같아요? 어, 너무 정답부터 보면 우리가 생각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요질이부터 먼저 봤구요 어, 결론 한번 볼까요 어, 요 내용은 어디에 정리가 돼 있던 내용이냐 하면 예, 어, 국세 법령정보시스템 여기에 들어가시면 어, 문서 그 번호래 문서번호로 클릭을 하세요 응답에 문서번호를 클릭하셔가지고 어, 양도 서면 요걸 그대로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찍으시면 요 조문이 나오거든요. 제목이 뭐냐 했더니 질문의 제목이 재건축 사업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도정법을 거의 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재개발도 똑같습니다. 이 케이스에는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두개온 플러스 원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 양도시 이렇게 취득한 후에 대체주택으로 먼저 들어가가 취득을 하고 거주를 해야 양도를 하겠죠. 이렇게 비주택을 하나 사가지고 어, 살다가 팔고 어, 다시 우리로 들어갈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되느냐. 원플라스원 신청했지만 요 앞에 전신에 뭐예요? a 그냥 그냥 마집 a가 있다가 요게 원플라스원 됐잖아요. 그럴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해주는지에 대한 질문이니까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답변은요, 원 플러스 원, 재건축 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입주권 2개 취득한 경우, 집이 이제 원 플러스 원으로 바뀐 거죠. 이랬을 경우,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 소득령 156조의 2, 제5항, 이건 대체 주택을 정리해놓은 조항입니다. 여기에 따른 대체 주택 비과세, 적용이 된다 있나요? 안 된다 있나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답변의 요지예요. 어, 온 답변은 뭐냐? 귀 서면지리의 경우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은 입주권 2개를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 사업에 어,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안된다 되어 있습니다. 원프라스원 매수했을 경우에는 어, 프리미엄을 뭐 작은 걸 각각 사는 거에 비하면 뭐 절반의 프리미엄으로 사는 장점은 있지만 <웃음>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세택 면에 있어서는 세금 혜택 면에 있어서는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원 플러스 원은 대체 주택 요건을다 갖춘다 해도 비과세 적용이 안 됩니다, 그죠? 이 부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질의가꽤 들어옵니다 저한테. 왜냐, 처음에 집 하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될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 관계 정리가 2019년 9월 3일자. 어, 법령 해석과 298 문서로 답변한 거에 보면 안 된다라고 정의가 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원 플러스 원 사신 분은 그냥 세금 더뿡 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